아니요. 벌써 이요 아우 피곤해. 뭐가 필요하다고? 혈중 알콜 농도와 곱창 농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오늘 흡입하러 왔어요. 곱창에 흡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이 주먹밥. 그리고 이거는 곱창 전골입니다. 아, 뭐, 코딱지만큼 주시긴 했지만 이것도 달라 그러면 또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내일까지 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거는 우삼겹, 염통, 곱창, 대창, 막창, 그리고, 어? 이건 뭐야? 외지감자도 있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외지감자? 응, 외지감자 여기 있고요. 우와. <웃음> 파인애플, 그리고, 어우. 큼지막한 양파와 함께 숙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이큰 거리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앞에서 전자진 나눠주는 이모가 있는데요. 이거 받아오면 소주 또는 콜라 서비스인데요. 당연히? 뭐 먹는다? <웃음> <웃음> 자, 곱창은 어, 이, 켜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생곱창이고요. 아마 굽는지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이한 건 파인애플이 들어있어서 이게 과연 곱창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오산감의 맛은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 요 밑에 바로 김덕필 곱창조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무한는필이거든요 거기랑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여기 곱 곱창이 있고 대창 어머 동백병을 걸릴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맛은 있다는 거 이거 제가 좀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짬디는 이건 느끼하다고 곱창만 먹을 거예요 아마 곱창이 안즐겼겠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한 판으로 이렇게 종류별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먹기 시작할 때 부터는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참 장점이에요 어, 만약에 나는 곱창만 먹고 싶다 이러면 곱창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파인애플만 먹고 싶다 이러면 파인애플만 더 주세요 이러면 파인애플 먹으면 돼요? 어? 곱창이 오우 아이 정도면 뭐 일반 수입 아니고 한우 곱창으로 따지면 이 정도면 한 거의 만 원치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런, 이런 기름은 조금 잘라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참잘 드는 것 같아요. 고창고기. 자, 소고기는 어떻게 하면 먹는다? 파해진 먹음. 파해졌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수박장 같은데요.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아 이게 원래 이름이 곱창 폭식이었거든요. 이 그릇에 써있네 곱창 폭식이라고. 아 그래? 응. 찍어 봐. 와. 제 생각인데. 의삼겹만 먹어도 이거 본점 뽑을 것 같아. 떻게해지음 먹는다. 이거 내가 다 먹으면 어떡니까 우리 점피디 온다. 하지만 여기는 뭐죠? 농한잎 들리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마요네즈 적당히 들어있고 안에 단무지랑 날치알 그리고 비 우리가 다 아는 그 조합 이거 닭발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어, 그대로 이렇게 비벼줘요. 제가 요새 초밥만는거좀 재미를 들려가지고 삼겹을 이렇게. 고추냉이는 없지만 이게 간장이에요. 이거 초간장이에요. 식초랑 이거 설탕이랑 뭐 간장이랑 들어가서 약간 새콤달콤하게 딱 응. 우리가 아는 그 맛의 간장인데 음. 음. 딱 먹는데 이게 보여. 부추김치. 음. 음. 기다려봐. 아래. 아, 그래 마늘 들어가자. 새로운 조합을 연구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우삼겹 올리고, 아 우삼겹이고 간장 찍어. 우삼겹 올리고 여기에다가 고추 올려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맛있겠지. 음.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우다 예전에 사람들이랑 같이 먹었이영통 먼저 지는데 마음이 게 가지고 덜어서 약간 기기 있을 때도 그냥 먹습니다니다 가장 먼저 익죠. 영통 아우 뜨거. 아, 음. 무조건 맛있겠지 아유, 그래. 우리의 절친 등전 세트유 어느정도 곱창이 익은것 같으니까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오. 자, 다녀 어떠셨어요? 나안 보여 얘를 반 갈라서 이렇게 구우면 기름기가 쭉 빠지면서 반을 약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얘도 반으로 갈릴게요 자 이렇게 갈라서 막창 가지로주고 하나씩 먹으면 안 되지 내일 볼게요. 내일까지 좀 씻고. <웃음> 아 진짜? 그럼 내일 볼게요. 그래? 다시. 이게 뭐지? 싶을 만큼 즐기다. 의심 많은 점피디가 시식을 해봤습니다. 즐거 즐거운 씹네요. 점피디 최고. 아니, 잠깐, 근데 언제까지 씹을 거니? 아유, 아이, 그만 좀 끊어. 가위로 끊어주렴. 내일까지 씹을 거야? <웃음> 막창! 소박창 막창은 먹을만한데 더 바삭하게 해야지 식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름이 다 이렇게 알맞게 다 녹아내리고 아주 코딱지만 해줬죠 아까 그근 소시지처럼 막 그랬던 애들이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소 내장류는 반드시 다 먹기 전에 식혀야지 익히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음, 제일 맛있어. 음? 와, 이것만 한 10번 시켜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곱창읍입이 아니라 대창읍입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같은 갈색이 될 때까지만 익히면 조금 덜 질겨지니까 참고. 오, 오. 을 선택하고 주걱턱을 얻을 것인가 꽉찬곡을 포기하고 비싼 집에서 거금을 털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렸습니다 시간은 무지한 우삼겹은 표준 식감과 맛을 유지해서 부담없이 많이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잡내가 전혀 없고 대창을 제외한 모든 고기는 양념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웃음> 턱주가리 포기하고 양껏 곱창을 씹을 수 있는 그곳! 여러분들도 한번 실컷 곱창 먹고 싶다면 이곳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